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기자전거 프레임을 소개합니다. 가장 표준적인 배터리 내장형 프레임입니다. 위 44mm 아래 44mm 헤드튜브 내경 68mm 길이의 표준 버텀 브라켓 드롭아웃 135mm 가장 표준적인 전기자전거 프레임입니다 모터가 없는 보통 자전거도 규격은 완전히 같습니다 프레임을 접어서 안을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사용하던 자전거를 사용해도 좋고 중고 전기자전거 프레임과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금색 헤드셋을 사용해서 자전거를 처음부터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버니어스 캘리퍼스로 측정을 합니다 중면을 측정을 할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43.4mm 나왔습니다 보여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순서대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드셋에서 조립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망치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 보시는 것처럼 압착이 잘 됐습니다 아, 이크라운레이스를보시죠크라운레이스를 이 여기 튜브에 끼워줍니다 여기 하나를 이컵 안에 끼워줍니다 이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야 크라운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각에 이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점을 타격을 하시면은 이 리베이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복수 복수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때려줍니다 상평해집니다 어차피 삐뚤어지지 않게 잘 봐주시면서 골고루 빨빨래잘 들어갔죠? 황금 스템입니다. 블랙하고 골드 조합이죠? 그냥 스템을 끼니까 길이가 모자르죠? 그래서 스페이서를 좀끼워주겠습니다 스페이서를 이렇게 끼워서 쌓아줍니다. 예딱 맞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딱 맞는 거예요. 스색이세 캐벌 조립을 합니다. 이 해바라기의 역할이 샥이 안 빠지도록 딱 압축 시켜주는 거 압축. 감축. 음. あミステンドルさんはま 하나씩 합니다. 자, 네거티브 검은색 연결하고요. 다음 포지티브 연결합니다. 자, 보통 이 불꽃이 살짝 튈수 있어요. 놀려지 마세요. 안티네 됐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됐죠? 자,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자, 인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네, 켜졌습니다. 회이파이트로 왔고요. 5단 4단 3단 2단 1단 잘인식합니다 자석도 해볼까요? 자, 자석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2.5kg로 넣어요. 그 그렇죠? 안 들어가네요.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여기에 걸려요. 타격을 하겠습니다. 와, 아, 와셔 안네요. 밥팡용 페이스입니다. 모터 여기 닫아서, 예. 그쵸? 그래서 여기 간격이 생기죠? 여기 간격 됐습니다. 브라켓을 띄웁니다. 됐어요. 어, 타이트하게 됩니다. 방님 두 번째. 됐습니다. 훌륭해요. 넌 드라이브 사이드 랩트를 사용합니다. 뱅컴 싱저트입니다. 볼트? 쉽지 않도하게 조여줍니다. 한시다라인나야 돼요. 준비합니다 음. 그래서 센터 작가를 해 주고요 와 금색 이쁘네 안으로 넣어야 겠어요. 스로 썸스로트레입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빼고 자, 최근에 나온 스위치인데요. 라이트와 혼이 있습니다. 음 이게 좋아 보이네요. 끼워줍니다. 손자파켓을 끼워줍니다. 됐죠? 네, USB 찾으고요. 이것도 설치해 줄 거예요. 기해줬고요 위에도 달아도 좋은데, 이 스위치가 안 예쁘잖아요. 스위치가 안 예쁘니까 밑으로 달거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해 볼게요. 가까이 있 으니 터 치가 되 겠죠. 자, 이걸 분리합니다 선이 짧은 것도 있고요 오토옥 사이클 타시는 분은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풀어주고요 그렇죠, 다음 이쪽도 뺐죠 됐습니다, 뽑았고요 이 저쪽 뽑겠습니다. 오, 네. 됐고요 자, 저 옮겨 낄게요. 옮겨 끼워주시고. 자, 꼭 눌러주시면서. 됐고요 자, 다시 더스트 캡을 끼워줍니다. 와, 빡빡하게가됐고요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새는 부분이 있는지 잘 보시고, 없으면은 훌륭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레이크 케이블 라인이 고정이 됐어요. 적당한 케이블 길이를 잘라줍니다. 자, 이 엔드캡을 사용해서 끼워줍니다. 끼워줍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 부분에 끼워주게 됩니다. 됐죠? 자, 드레일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서 됐고요 자, 여기서 내립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드레일러 모델마다 다르지만은, 이 라인이 곡선이 이렇게 해서요. 여기 들어갔을 때. 자, 이런 타입, 옛날 구형 방식 때는 이런 허브 라인이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케이블, 엔드 케이블 끼워줍니다. 자, 변속 케이블, 이렇 끼워줍니다. 이렇게요. 자, 배럴은 소개 하셔주시고 여기 걸어서 볼트에 됐고요 선을 잘게 당겨서 네. 늘려줍니다 늘어났죠? 선이? 헐렁해졌죠? 자 늘어난 것만큼 다시 당길게요 됐어요. 좋을테니케 드레일러를 잡고 중입니다. 됐어요. 자 케이블 엔드캡으로 마무리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절장 로테 해야지 않아? 끝. 자. 네 이게 일반 순정 체인링입니다 무쇠로 되어있어요 튼튼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플라스틱 아우터 커버가 너무 잘 깨져요 알루미늄으로서는 좀 가볍죠? 가볍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이뻐요 그리고 체인링이 체인 이탈 방지도 가능합니다 체인링 결합이 됐고요 티수는2 7 5 c m 라 그냥 45트리스입니다 큰 이빨은 아니에요 다음 크랭크 설치합니다 미 m m 케이블 타일을 준비하고요 속도 센서를 준비를 합니다 볼트, 맞은 반응의 볼트를 끼워줍니다 자석 센서, 고정을 할게요 이거 이 좋겠어요 이것하고 사이에 간격이 1mm면 됩니다 이제 케이블 타일을 자릅니다 됐습니다 자, 모터, 스페이스 센서 케이블을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라이트 케이블 인데요 너무 길어요 적당한 선길이 자. 잘랐고요 와이어 스테이프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USB 단자인데요 선이 너무 짧네요 얘는 연장 작업을 해 줘야겠어요 자, 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야 돼. 아주시고이입니다 자, USB 케이블이고요. 선길이 연장하기로 했죠? 자, 먼저 이 수축 튜브를 연장할 케이블에 끼웁니다. 되고요 자, 색상별로 연결하면 되겠죠? 측튜브를 위로 올려줍니다. 이쪽으로 됐죠? 자, 구워줍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 필요한 것은 JST 단자입니다. 그리고 커넥터 단자들 필요하고요. 끊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혹은 잘라서 사용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단자 압착기 사용해서 압착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 클램프 안에 끼워줍니다. 일단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케이블을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두마디가 있죠 한마디 두마디가 있죠 이쯤에서 찌부러지게 합니다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갔어요 당겨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당겨서 안 빠지죠 됐습니다 단자가 하나 완성됐죠? 자, 이 4색 선은 이 스위치 선입니다 여기 도통 보드 테스트에 두고요 흑색하고 파란색입니다 자, 나죠?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자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크락션입니다자 이렇게요 빨간색하고 색하고 통합을 해줄게요 여기는 입고도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소리> 이렇게 해서 테스트 준비를 합니다 자, 자 안전장치로 이렇게 해 놨고요 초처할수 있으니까 자내전을고됐어 연결됐고요 자 라이트 스위치 자 됐고요 플라스턴 자, 잘 되고요 자, 다음 usb usb 충전이고요 야, usb도 잘 들어오죠 usbp 전원 꺼졌어요 usbp 파워 들어왔어요 네 전장계 배선은 완성됐습니다 자다른걸 돌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열어줍니다 아까 작업했던 핸들은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두개한 칸은 비워두고 마이너스 플록스도 발라줍니다 발라주구요 핸드 잘 말아서 자플러스쓰으니까 훨씬 잘 붙죠? <웃음> 로스 <웃음> 써야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저기 가져갈 겁니다. 네, 이제 다시 가져왔고요. 색깔별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충전기를 이쪽 충전해 주고요. 됐어요. 떨어집니다. 됐고요. 되겠죠? 좋습니다. 귀엽고요. 자, 보통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라이트용 전선이거든요. 노란색은 너무 밝아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마치 굴로가다나 녹았네요 네 여기 방수처리를 해줘야겠죠? 이쪽이죠? 포트 시킵니다. 이쪽이 플러스네요. 이게 예, 팝빵입니다. 팝빵, 팥빵. 팝빵. 자 이제 서 <웃음> 다시 넣어줄게요 넣었구요 넣었습니다 라이트 온 많이가 나네요 고관절함에서 충전을 했는데요 아, 1 0어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예, 배터리 완전 상태 좋습니다 배터리가 완전 상태 좋습니다 인걸 펴줬고요 자 우리 건버스터 자 예, 아까 작업한 선이고요 자 여기를 중간을 벌려주고요 이쪽도 중간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됐죠 음. 마비 충분히 흡수가 됐어요 예. 훌륭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급속충전 단자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별것 아니지만 중요한 튜닝이 있습니다 벨브캡입니다 금간지 <웃음> 자, 이것을 끼워줍니다 벨크루 타입이다 틱까지죠 2cm정도입니다 적당히 잘라줍니다 물건 준비됐구요. 네, 지금 이제 깎고 조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체인지 안 빠져요. 됐고요 다음 준비하겠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네, 체인 이탈방지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이 타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아요 좀, 좀 다르면서 자기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가 다 다를 경우에는 근데 이게 아, 2만 키로 갑니다 <웃음> 왜냐면 이렇게 큰 기어를 이 대기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지 않 잠깐 잠깐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5만 키로까지 이게 갑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설령 다 달았다고 하더라도 다 달면은 여기 조금 잘라내고요 플레이트를 새로 붙이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네 이제 체인 이탈방지 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2차전거는 끝났습니다 아 훌륭하네